안녕하세요 차차게임즈 차차입니다 엘더스크롤 온라인에도 레벨 로가다가 존재합니다 외국분들은 레벨 그라인딩이라고 하더군요 직역하면 레벨 갈아버리기? 이렇게 되나요? 모든 RPG 게임이 그렇듯 처음부터 레벨 그라인딩을 하는 것은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벨 그라인딩 준비물입니다 경험치에 영향을 주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경험치 이벤트 기간 플러스 100% 엘더스크롤 온라인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100% 경험치 보너스를 포함한 이벤트가 자주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경험치 두루마리 또는 음식 소비 아이템 중 50, 100, 150% 증가 효과를 가져다주는 두루마리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여 한 번에 한 가지 효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클라고크시티 메인스토리 끝자락에서 힘을 원한다고 하면 해당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는 2시간짜리 150% 경험치 스크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속성의 보라 아이템 착용 가능한 아이템 중 장신구를 제외하고 적 처치시 경험치 획득을 늘려주는 트레이닝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보라색으로 착용할 경우 78%, 파란색으로 착용할 경우 70%의 보너스를 얻습니다. 2인 파티 보너스 3명 이상부터는 솔로 플레이를 할 때보다 경험치가 감소합니다. 만약 플러스 멤버라면 10%를 추가로 얻습니다. 마라의 서약 마라의 서약은 결혼입니다. 아주 각별한 관계의 플레이어가 있다면 인게임 내에서 결혼을 하여 경험치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겠죠? 준비가 끝났군요. 말씀드린 것 중에 가능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레벨 그라인딩 세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랜노 랜덤 노멀 던전의 약자입니다 던전 파인더로 랜덤 던전 플레이를 하게 되면 20시간마다 한번 큰 경험치를 줍니다 아이템에 붙어있는 트레이닝 속성은 마지막 보상 경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인 파티 보너스도 보상 경험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20시간마다 랜노와 동일한 경험치를 주지만 그룹이 2등 이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pvp를 싫어하시는 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엘더는 언제나 즐겁게 즐겁게 두번째는 닥사 박치는 대로 사냥의 약자도군요. 탐리엘이라는 드넓은 공간에는 몹이 빠르게 리젠되는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적절한 루트를 만들어 몹을 몰아서 계속 사냥하는 것이죠. 여기서 몹 몰이를 할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룹 던전을 제외하면 몹들은 최초 스폰 장소에서 일정 이상 멀어질 경우 무적 상태가 되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즉 몹몰이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 완급 조절은 다음 원리를 이해하시고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몹들은 둘에서 다섯 마리가한 그룹입니다. 그룹 내한 마리만 공격해도 그룹 전체가 어그로 끌립니다. 몹 그룹이 선형 배치라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정지 멀리 있는 이 그룹을 원거리 약공격으로 억으로몹 그룹이 평면 배치라면 세뇌 그룹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원거리 약공격으로 억으로 이 원리들이 익숙해지면 많게는 다섯 그룹 이상 몸모리를 해서 사냥이 가능합니다 파트너와 소통이 가능하다면 한 명은 몰이 전담, 한 명은 사냥 전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닥사 장소와 대략적 루트는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닥사 루트는 대부분 퍼블릭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파티가 존재한다면 몹을 공유하게 되어 사냥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험치 이벤트 기간이라면 유명한 닥사 장소의 몹은 씨가 말라서 몹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사냥을 즐기고 싶다면 바로 스카이리치라는 그룹 던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룹 던전이기 때문에 한번 어그로가 끌린 적은 끝까지 플레이어를 쫓아옵니다. 시작점으로부터 몹을 몰아서 여기서 모두 처리 상자와 상호작용하여 나오는 모든 모블 처리 여기 보이는 보라돌이 미니보스는 패스하고요 다시 몹을 몰아서 여기서 모두 처리 하지만 이 장소는 혼자서 들어올 경우 리셋이 불가능하여 항상 2인 파티로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던전을 리셋하는 방법은 파티원의 그룹을 풀기만 하면 끝!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역이 리셋되기 전에 다시 그룹을 맺는 것은 팁! 마지막 방법은 돌멘런 입니다 한글은 고인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탐리엘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돌멘이라는 장소가 3개씩 존재하고 규칙적으로 리젠됩니다 성소와 돌멘의 장소가 가까워서 무한반복 사냥이 가능한 지역은 알리키어 사막과 아우리돈 입니다 이 지역 채팅창에 X라고 타이핑하시면 현재 돌멘런을 돌고 있는 그룹에서 초대가 오고 거대 파티로 무한런이 시작됩니다 매우 쉬운 방법이지만 스카이리치 런 대비 3분의 1 정도의 효율 밖에 안되고 무엇보다 지루하여 게임을 빠르게 접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돌맨 런은 극초반 레벨 그라인딩에만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엘더스크롤 온라인 레벨 그라인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엘더스크롤을 음미하며 즐기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하시는 것이 게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항상 행복한 엘다엘다 엘다 되세요. 안녕!